최근에 이제 몇몇 사업장에서 노동자분들의 파업이 좀 잇따르고 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어, 윤석열 정부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처럼 어, 내비친 경우가 많았습니다. 뭐 법과 원칙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요.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다.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수사야 경찰이 한다고 할수 있더라도 관련된 기소는 결국 검찰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2011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압 판결을 보면 이 파업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.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야 되는데 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상황과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지지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. 이 판결은 알고 계십니까?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 업무방해죄가 위헌 아니냐 파업에도 적용되는 건 위헌 아니냐라고 어, 헌법재판소에 어, 올라갔던 사건도 이대부분의 판례, 취지를 어, 받아들여서 판단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다섯 명은 위헌이다. 어, 왜, 어, 왜냐면 파업하면 다 이게 적용이 되면 파업하려고 하는 노동자분들이 위축되니까 파업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그래서 다섯 명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지만 네 명은 그래도 합헌 의견을 냈어요. 아시다시피 여섯 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네 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가 있다.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법조문을 해석하면 어 여러 가지 우려는 조금 있기는 해도 파워권을 그렇게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.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도 이 대법원 전합 판결이 굉장히 긍정적이다. 또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해석돼야 된다. 이 법조문이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. 그렇죠? 네. 예.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소판단을 할 당시에 할 때. 검사들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기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연합니다. 네. 그리고 현재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록 5명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업무방위죄가 파업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지목하고 있고 4명의 합헌 의견조차도 대법원의 전화 판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점차 해소될 거다라는 취지로 합헌 의견을 낸 것이니까 어, 전압 판결을 따를 뿐만 아니라 전압 판결에 정신에 좀 입각한 그런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,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어, 노동자와 사용자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에, 저희가 어,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어,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의 사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검 이제 과거 공안부인데 지금 공공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안 3과가 지금은 명칭 자체가 노동수사지원과입니다. 그래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 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치우침없이 다루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